이제 고급 필터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글자가 인으로 끝나는 문제를 풀때 보통은 별, 인으로 많이 풀기를 합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 여기에 도인연이라고 있는데 인이 포함된 글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범위를 성명부터 별인까지 해서 인으로 끝나는 조건의 범위를 씌우시고 복사 위치를 a 1 6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도인연은 인으로 끝나지 않는데 포함이 되죠. 그리고 추인나도 인으로 끝나지 않는데 인이 포함된다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식에 뭐를 적어주셔야 되냐면 는 쌍따옴표 는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쌍따옴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셀을 클릭해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는 그대로 쓰시고 복사 위치는 A16 확인을 하시면 인으로 끝나는 자료값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는쌍 다운표는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 는을 쓰시고 별 인을 적고 엔터를 치시면 수식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죠 확인을 누르시고 앞에 다운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운표를 쓰시면 문자로 바뀌죠. 엔터. 이제 표를 클릭하시고 고급, 조건 범위는 성명부터 인으로 끝나는 글자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A16을 하시고 확인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표는 별, 인을 하시거나 는 쌍따옴표는 별 인을 하시고 쌍따옴표를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쓰시고 셀 주소를 클릭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B4셀을 클릭해서 B4셀이 인으로 끝나는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별, 인으로 끝나는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펄스가 나왔는데 펄스가 나오면 이름이 필드명이 같으면 안되죠. 이제 필드명을 다르게 해주시고 셀을 클릭하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는 맞고 복사 위치는 A21을 하고 확인을 하면 결과값이 하나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눈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급, 다른 장소, 조건 범위 맞고 위치를 A23으로 하고 확인을 해도 아무 값도 안 구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라 i g h t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와서 그 가져온 글자가 인하고 같은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값들을 지워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맞고 A16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글자를 가져와서 인과 같으면 추출하는 고급 필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t r u 스가 나오게 수식을 적을 때는 셀 주소만 적으시면 안되고 Left, Mid, r i 를 써서 글자를 비교해 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방과 후 컴퓨터의 영상의 재생 목록이